같이 가자, 나랑 누나 아는 동생이야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소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두 사람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소녀한테 인간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알려주 담배를잃었하 <목소리> <목소리> 가자, 나랑 어, 저도 극장으로 같이 가자, 나랑 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희신 마지막 멘트요? 다시요? <응>. 아 <쉬어>? 어 세상에 <웃음> 극장으로 같이 가자 나랑 연 <Credit 자 Walking> <웃음> <facial> 남매로 열연 하셨는데 남매 팬은 어땠어요? 저는 되게 편했어요 누나가 항상 있었으면 했었거든요 외동이라 어... 내 누나 하면 진짜 친 누나를 이렇게 툭툭 챙겨주지 않을까 <웃음> <웃음> 옆에서 우리 선배님 조민수씨께서 사십이 거 아니야? 왜자다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<웃음> <웃음> 선배님 눈에는 그저 다 예쁘게 보이셨나 봐요 <웃음> 네, 오누이 였습니다 <웃음> 이렇게 착한 동생을 얻어 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남다른 인연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마녀의 배우들. 준우둘다 군은... 먹는 거 좋아해요. <웃음> <웃음> 아봉준호죠. 아, 여기 박준정이 있었어도 봉준호 그랬을 거야. 뭐. <웃음> 셋이다. 내년에 두 분께 동시에 연락이 왔다. 봉준호. 감독님. <웃음> 와. 좋았어. 좋았어. 그 리액션. <웃음> 박훈정 감독님 보고 계실까요? 언제나 파이팅입니다. 꼭 가서 재있게 관람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주타가 함께 응원할게요.